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더스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어, 마이더스 입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제가 드론 모드로 들어와서 지금 싱글 모드에요 싱글 모드로 이제 딱 드론 촬영 들어와서 어,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점을 제가 이제 드론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게 빠르거든요 엄청 속도가 네,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어, 물론 여러분들이 항상 최근에 어려웠던거는 루팅포인트인데요 그니까 러 처음에 나무창 세기로 시작해서 또는 화살로 시작해서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그니까 러 쉬워요 진짜 알면 쉬워요 그냥 나무창은 알죠? 이제 그 그거 이제 그만 설명할게요 돌멩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하셔야 될거는 저한테 가장 물어본 그니까 물어본 것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베이스는 전초기지는 어디서 짓냐 그,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라는 거지. 예. 네.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니까, 집안에 짓던, 일단, 사설섭이든 공식섭이든, 이제 좀 규율이 틀린데, 공섭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 해도 돼, 돼? 어, 좀 룰이 없으니까, 좀 개판나는 약간 그런 데고, 사설은 그래도 룰이 있, 있으니까, 어느 정도, 뭐, 도로에 지르도못 갈고 하니까, 운영이 되는 서버를 말합니다. 어. 현재 그래요, 스커미 일단은 도시에서는 주요 여러분들 총기파밍지는 여기에요 여기 그니까 도시 뭐 어딜 가나 있는게 아니고 조금 큰 도시 이런데 이런 큰, 큰 규모 그니까 이름이 있는 도시에는 다 경찰서가 있어요 이게 폴리스.. 폴리스.. 뭐 이렇게 써있습니다 폴리스.. 이자? 이자로 써있네? 예, 네, 여튼 여기 이제 들어가보면 자판기도 있고, 이런데서 총알이 많이 나오고, 이, 이 하며. 보이죠? 이런 하면서 9mm 탄 박스가 많이, 많이 나오고, 여기 안에서 핀 박스, 핀 박스가 많이 나오고요. 여기도 핀 박스. 그리고 주, 제일 중요한 메인이 경사실에서는 여기에요. 이게 라커룸인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빠루나 드라이버나, 그러니까 핀셋에서 이제 자물쇠다기를 핀셋에서 이제 그 헤어핀을 하나 꺼내서 이제 그 자물쇠다기로 전환해서 이제 드라이버랑 그 자물쇠다기랑 합해서 이제 도둑질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샷건이나 움프 또는 이제 권총 이런 피스톨류가 나와요 물론 나오는 거는 랜덤이에요 무조건 확정적으로 날 수는 없고 랜덤입니다 뭐가 나오든 가끔 경찰서에서 키카드도 나옵니다 힐 박스에 필요한 키카도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뭐네 일단 도시 작은 도시에서 여러분들 무기 주는 거는 경찰서가 메인이에요 그니까 이전에 공략을 올렸을 때 벙커를 보여줬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봐라 개떡상 할수 있다 <웃음> 딱 이런 점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른 이제 뭐 집안에서는 냉장고에는 식료품이나 집안도 보면은 의료 도구가 되게 신기한 신기한 데서 나와요. 보면은 화장실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가 파밍이에요. 여기 이 거울 뒤에 그 의료품이 나와요. 뭐 넉마조각 또는 운전면 은 저거 음.. 구급약, 구급상자, 구급붕대 얘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옷장에서 그 등산용 배낭. 칸수 가장 높은 게 나와요 이런 옷장 잘 보세요 이런 옷장 운 좋으면 공부 장갑도 나오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드라이버를 어떻게 파밍하냐 이게 중요하죠 제가 놓칠 뻔했네요 자 보이나요? 이런 도시에 보면은 이런 창고가 좀 많거든요? 이게 이제 차고예요 차고 어찌 보면은 공구점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운 좋으면 차가 나와요 이 나무박스 보이나요? 여기 그러니까 나무 테이블 여기에 드라이버가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여기도 나오고. 자, 여기 내부에서, 그니까, 러 스몰 스크류 드라이버가 자주 나옵니다. 운 좋으면 차량이 여기 딱, 이렇게 하나 서 있어요. 이런데. 이런데 잘 찾아보시면 돼요. 구석구석, 구석, 구석에 다 있습니다. 또 어딨지? 여기 이제 식료품점.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먹을 거, 판매하시는 거. 딱 봐도 그냥. 여기, 오, 어, 샷건 있네. 다면 여기서 어쩌다 뭐 총기 나오고 콜라 나오고 그리고 차고 차고 이렇게 아이템 이제 이걸 제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 총알을 만들 때 쓰거나 혹은 다른 이제 본인, 본인이 제작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을 찍어도 찍어도 제작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장치 앞에서 제작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워크벤치를 만들어서 총알을 만들면 총알, 총기 총알 내고도가 50%밖에 안되는데 이런데서 이런 만들면 100%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던 이제 캐릭터 스탯 또는 스킬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건 싱글모드 캐릭터 생성 그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다 영어예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가 뭔지 뭐가 뭔지 그걸 좀 설명할게요 제가 영어 잘한건 아니고 저도 뭐 구글이나 이런데 검색하면서 알게 된 거라서 일단 스트랜지즈 말 그대로 힘이에요 힘 그니까 러 STR 약자죠 그니까 이건 그거죠 그 사람의 물리적인 힘,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거. 어. 그니까 러 이게 크면은, 보시면 이게 크면, 덩치가 막 엄청 커져요. 어. 그니까 이 상태에서, 누가 봐도 이제, 덩치야, 덩치 값을 하니까, 뭐 물체, 무거운 물체 같은 걸 들어 올리기가 쉽겠죠? 어. 딱 그런 거였네. 그런 걸일때 쓰는 거고. 이제 이게 힘이고. 어. 그리고 이 밑에, 이건 이제, CON 약자로, 체력이에요, 체력. 약간 어찌보면 인게임에서는 이제 지구력 응. 지구력에 관련된 모든 것 한번 봐, 이거 뭐 올려볼게요 어. 확실히 삐짝 말라지죠? 감초. 어. 지구력이 좋으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게 인게임에서 큰 그렇게 큰 그게 없어요 메리트가 딱히 단지 이제 힘이 세면은 펀치하고 그런 걸할때 상, 그니까, 상대가 좀 삐짝 말랐고, 내가 좀벙채클 때, 확실히 무게 파워력이 세니까, KO가 쉬운데, 솔직히, 스컴에서는, 벙커 파밍이나, 경찰서 파밍만 해도, 총기가 나오기 때문에, 총합에서는 어, 균등합니다. <웃음> 예, 총 있는데 누가, 거기서, <웃음> 주먹질러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덱스. 덱스는 말 그대로 민첩섬. 그, 인트는 제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여자, 남자, 성별. 성별을 고른 거고 이거는 그거 어. 이제 색깔 이건 모자이크 없애는 거 위험하니깐 이거는 그 남자는 이제 페니스 사이즈가 <웃음> 올라가고요 여자로 하면은 네, 네 이게 좀 가슴 사이즈가 많이 올라갑니다 서, 성인이니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바로 넥스타일수 있어요 이제, 나오죠? 아까 내가, 제가 좋아한 거. 저는 이제 균등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삼삼삼삼. 자, 여기서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초반에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망해요. 보통 다. 처음에는, 그냥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찍다가, 이게 이제 인게임 후반 가서, 후회해서 캐릭터를 다시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자,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블로잉. 블로잉 말 그대로, 블로잉은 이제, 복싱 어, 권투죠 주먹으로 싸우는 거 근데 솔직히 이것도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찍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남들다 총으로 쏘는데 나 혼자 뭐 이거 플라이킥도 안 되고 <웃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는 STR 스킬에서 추천하는 거는 제 기준에선 초반에 아처링이 은근히 나쁘지 않아서 이걸 미디움까지 가고 소총 소총이 맥스의 세를 좋아요. 근접 무기도 솔직히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나중에 그냥 소총에다가 착검을 달면은 그게 근접이에요. 뭐, 그거, 착검으로 공격한다고 근접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닌데, 착검이 한 방이거든요? 보통? 좀비? 잡을 때. 권총도 뭐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딱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딱히 추천 안 하고. 뭐 STR은 웬만하면은 인게임에서 그냥 하다 보면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뭐, 아처링도 귀찮다 하면은 이거 내리고, 그냥 소총으로 맥스 까도 돼요. 전 소총으로 많이 올리는 걸 추천하고요. 그니까, 러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스태치 공략을 올릴 때좀 조심해, 이거 조심해서 올려야 했던 게 그거거든요. 또 내가 뭐, 제, 내 말도 했는데, 어떤 분이 뭐, 마이너스 말도 했는데, 어, 저 사람 형편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말라는 겁니다. <웃음>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생존 게임은 그냥 정석이 없어요.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하는거예요 원래 그 달리기 그니까 CON 이거는 그냥 제개인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미음미준 찢으세요 둘다 챙겨야 돼요 개인적으로 볼때 밑에는 뭐 아직 안난거 같고 자 덱스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갈려요 이거는 잘못 올리면은 진짜 오래 걸려요 그니까 인게임에서 스탯작을 할수 있는데 그게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일단 제가 생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거고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락커룸 따거나, 이제, 킬박스 할때 필요한 거. 솔직히, 도둑치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드밴스로 해서, 맥스로 찍고 가려면은, 같이 하는 친구분이 적어도 드라이빙을 풀로 찍어야 돼요. 초반 드라이빙을 풀안 찍으면, 미드움까지도안 찍으면은, 차를 구해도, 이 차를 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차가 이제, 달려도, 20km, 30km 밖에 못 뛰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도둑질보다는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단 중간 찍고 모터사이클링은 이거 그거야 그 오토바이, 오토바이 이 속도 데몰리션은 PVP 주로 하실 분들은 필수 필수고 전 이렇게 가요 보통 전 이렇게 가요 진짜다 이렇게 페이지 어, 갔네 잠만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웬만하면 전 미등간 찍고요 다음, 도둑질을 믿음, 이렇게. 네. 납지 않으니까. 그니까 러말 그대로 저는 파빅만 하겠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하다가도 중간에 뭐, 다른 쪽으로 파고 싶다면은, 게임 안에서 스탯작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귀찮다면은, 그냥 새로 킬 수도 있는 거. 음. 그리고, 더세명할게요 이거는 이제 데몰리션 C4, C4 쪽이에요. c 까 그러니까 폭탄류. 투척은 말 그대로, 말 그대로 투척. 투척의, 음, 레벨이 좋아지고. 딱히 필요 없고 그 음폐 은폐. 음폐는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위장술이었나 여튼 그런 걸 건데 야, 기억이 안 난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긴 기억나는데 아 여기 있네 위, 위장이 여기 있네 그 음폐가 그걸 건데 음아 이거 이거 자기 소리 소리 숨죽이는 거 이게 가방 무게에 따라서 또 이제 움직일 때 소리가 달라지는데 음폐가 높으면은 여튼 되게 사일러스그니까 되게 막 숨죽이면서 다닐 수 있어요. 어. 맞아 그거다 자 인트 중요합니다 인트 이거는 제가 좀 죄송하지만 다른 건다 그냥 올릴 수 있거든요 그냥 어떻게든 착해가지고 초반에 좀 쉽게 깔고 가려면 은 이렇게 갑시다 그냥, 그냥 인트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을 풀로 찍어야 될것 같아 아무래도 리 이거 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봤는데 거의 한 진짜 몇십 개의 캐릭터를 만들어봤는데 가장 유용한 게 일단 엔지니어링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본인이 인벤토리 제작이죠 거기서 이제 노스킬, 베이스 이렇게 나뉘는데 이걸 어드밴스까지 찍으면은 그냥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나고 또 이제 블루프린터를 하나 세우잖아요? 벽 같은 걸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그냥 저걸로 갑시다 근데 또는 친구들이 많다 하면은 몇몇 분들은 그냥 진짜 쭉 같이 한다는 존재 그냥 저격이나 위장 이렇게 가도 돼요 어.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인트만은 엔진이로 찍읍시다 그냥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이트 하면 되고요 어. 일단 여기까지 스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 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처링이 필요 없다면 무조건 소총으로 맥스 가지고요 어. 이건 뭐안 찍어도 상관없고 아처링 없어도 음, 화살을 쏠수 있기 때문에. 음. 화이팅. 네, 여튼. 여러분들, 이거, 인트, 필수입니다, 이거. <웃음> 이거, 무조건 필수. 어. 예, 의식은 그거예요 상대가 이제, 멀리 있을 때, 엎드려, 풀숲에 엎드리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의식이 쎄버리면은, 이 계산값에 비해서, 례 위장한 사람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어찌보면 좋은데, 이걸 굳이 이걸 빼고, 이렇게 풀홀로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치작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 엔지니어링 가자는 거예요. 이게 제일 귀찮으니까, 올리기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전 여기까지. 바이바이. <웃음> 진짜 이거 열 명이서 동시에 하면 과감히 겠다. 진짜로. 거의 푸른 수 아니야? 푸른 수? 글지. 어? 한번